동키 뮤직 예배 인도자 학교 7강입니다. 자, 오늘은 제 4장 찬양하는 자들 원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바로 피조물과 천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제 2장과 3장을 통해서 찬양의 대상이 어, 보좌에 앉으시니와 음, 어린 양, 보호자의 안재신이와 어린 양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찬양의 대상을 어, 결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되신 그분께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자이 제목에도 있듯이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찬양하는 자들의 첫 번째는 피종을 지음받은 자들로서 그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 보겠습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예, 여기 보면 하늘이나 궁창은 생물이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고 인격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생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하늘과 궁창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신 일을 나타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곧 찬양이고 역시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도 찬양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공창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에는 10편 96편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네, 밭에 있는 농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바로 밭에 심겨진 농작물들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도 즐거워하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농작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것들은 찬양할 능력도 있고 또 찬양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 두 말씀을 봐서 알듯이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또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48편을 보면은 거기서 어떠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천사, 해, 달, 별, 하늘, 물, 용,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동물과 식물,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어, 148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들이 과연 찬양을 할수 있단 말인가 비유어가 아닐까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실체입니다 이들이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어 성경은 분명하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 은알 수가 있을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잠잠하면 사람들 대신에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할 거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나 농담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과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돌들이 찬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선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찬양의 우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못한 존재들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라 바로 이 누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48편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뭐 해와 달, 뭐 아까 말씀드린 동물, 식물 등등 기상현상까지 비, 눈, 안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지어지면서부터 기본 옵션으로 찬양의 능력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 사람도 인간도 피조물로서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성도로서의 찬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찬양 심지어는 사역자로서의 찬양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감사하다 주께 감사하다 찬양의 표현이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책무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죠 자 이렇게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존재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존재들.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입니다. 물론 천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라고 표현하는 종류가 있고 또 다른 종류가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다 일단 천사라고 표현을 해봤, 어, 해보았습니다 봤어해자 천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찬양을 맡은 천사가 있고 안 맡은 천사가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거의 모든 천사들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0편, 103편을 보, 보겠습니다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다음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군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무리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군대가 수가 아주 많을 때 천군 이렇게 어, 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이 너희는 그 외의 모든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이 땅에 보이는 피조물들 또는 인간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여호를 와 송축하라. 그래서 내 영혼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도 여와를 송축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천사들에게도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천사들의 찬양과 인간의 찬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유사, 그 유업을 얻을 후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영적인 종입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과 왕과 주님과의 관계죠 그들은 종으로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스랍 이 슬압이라는 존재들은 이사야가 목격을 했는데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천사 중에 어떤 계급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슬압은 어 다른 천사와는 좀 다른 존재들이고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 보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랍과 아주 비슷한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룹이라는 존재들인데 네 모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룹 그룹이라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3장 12, 13에 나옵니다 때에 주의 신이 성령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은 찬양 소리였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찬양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바로 생물들이 날개를 부딪히면서 마치 곤충들이 날개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듯이 날개를 부리,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에게 어떤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은 사람처럼 성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날개와 바퀴로 영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룹의 천양입니다. 네. 자, 여기 나오는 생물들, 제가 여기는 생물이라고 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그룹이라고 여기 제목을 썼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에스겔 10장 20절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에스겔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네. 생물. 근데 에스겔이 깨달은 것은 그 생물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이 바로 그 모습이나 그들의 역할을 보면 이 에스겔이 봤던 그룹들과 동일합니다 자, 요번에는 다른 종류의 천사들이 한꺼번에 나타는 경우인데요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났다 자, 누가 복음입니다 호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자, 여기서는 메인이 뭐죠? 천군이 메인입니다 천군이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돕는 천사와 함께 뭘 했냐 천군이니까 아, 전쟁을 하거나 무슨 군대니까 능력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네, 천군과 천사가 콜라보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군대라고 아 싸움만 하고 노래는 뭐 다른 천사만 담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오늘 강의 결론입니다. 자 보이는 세계의 피조물이 바로 자연인데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이 모든 자연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피조물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를 비롯해서 슬압, 그룹, 여러 영적 존재들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기업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그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존재들의 첫 번째 부류인 피조물 그리고 천사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